여러분들 같이 수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앞으로 펴보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할때 발은 아래로 가장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리의 공간은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중력이 작용되며 피가 아래로 많이 몰이 되죠. 발가락을 좌우 로 열어주세요. 신발 안쪽에 갇혀있던 발의 공간 충분히 넓혀주세요. 안쪽으로 이제 발을 막 주먹 쥐어서 발가락 관절에 힘 사용해 보시고, 좌우 넓게, 또 발을 굽혀서 주먹 쥐어 보겠습니다. 네. 골반의 동작을 하시기 전에 발을 먼저 잘 풀어 주시게 되면 발에서부터 다리, 그리고 골반까지의 모든 공간들이 근육하고 신경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좌우로 발가락 넓게 열어 주시고요.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한 발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고관절을 푸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대표적인 자세 중에 하나죠. 무릎,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고요. 들이쉬면서 위내면서다 천천히 들이쉬어주시고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발을 팔 안쪽에 걸었습니다. 허리하고 등이 조금 더 세워지게 되고요. 네, 안쪽 팔에 이렇게 발을 걸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마치 네, 팔로 아기를 안아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좌우로. 네, 네, 내쉬면서 발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시고요. 들이쉬면서 가볍게 멀어졌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발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천천히 내쉬어 주시고요. 목에 힘들어 가거나 어깨 힘들어 가지 않게 어깨를 살짝 내려주세요.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가까워집니다. 네 이제 발아래 내려 주시고요. 네, 왼쪽 엉덩이 부분이 좀더 편안하게 바닥에 닿아 있는 편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오른발을 올려주세요. 발목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무릎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시면서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발을 들어서 이팔 안쪽에 발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좌우로 가벼운 데 네. 다리를 앉듯이 흔들어주세요. 네, 천천히 내쉬면서 발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천천히 발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세요. 마시면서 멀어지고 다시 천천히 내쉽니다. 네, 어깨 에한번더 내려볼게요. 가 천천히 내쉬면서 발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요 안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오른쪽 엉덩이하고 다리 부분이 바닥에 닿는 쪽이 좀더편안해지는지 살펴보세요. 조금 더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고 엉덩이 골반뼈에 바닥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골반이 오늘 하루종일 좀더 편안하시고요.